I'm still tired when I wake up Like my dreams still near Snooze bottom, my best friend now Get me away from here I got plans, I got things to do Gotta do my hours, do my hour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한입니다 요즘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은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발표 준비도 하고 과제도 하고 하면서 바빴던 것 같아요 저희 룸메이트 친구들이랑 저가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아서 피부가 좀안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룸메이트 친구들한테 팩 선물을 하면서 같이 팩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굴 씻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세수를 하고 왔고요 저희는 이 제품으로 팩을 할겁니다 이건 제 친구가 생일선물로 준 팩인데 이 팩을 사용해서 팩을 할겁니다 자 다들 모이세요 아.. 존나 빡치네 자 모이세요 조용히하고 빨리 다 모이세요 이제 가져가야 되나요? 네 가져오세요 저기요 빨리 네. 오시라고요 아, 근데 이거 얼마나 걸려? 팩? 20분 아, 씨. 빨리 와 달라고요 아, 시작해보세요 전 특별히 미안해 특별한... 시작을 했다고요 쇼옹 아, <웃음> 아, 아 빨리요 일 아, 땡기세요 빨리 일로 희네내 책상 에안 보셨으면 좋겠어 찍고 있냐? <웃음> 어. 뭐 그렇다고 이제 팩을, 팩을 줄 테니까 한식씩하십시오와조명빨 지금 내 얼굴에서만 빛이 나잖아 야, 내 얼굴에도 비친 거야. <웃음> 아, 네. <웃음> 아니, 이거 들때보터 화나 나는. 어, 뭐코 뚫어야 돼 이거? 뭘? 아, 나 빨리 하나 주삼. 알겠다, 알겠다. 내가 줄게. 동이는 아, 어떻게 되는 거야? 동이는 패을할줄 몰라. 그러니까 아비한데 미안한데... 음, 이게 눈이 형이, 형이 도와줄게. 나 그래. 자, 머리 까세요 머리. 잘 붙었냐? 어. 네, 네걸 봐, 봐걸 봐. 자기 걸 봐. <웃음> 어떡하냐? 얘들아, 미안해. 나만 잘생겨서. <웃음> 진짜로. 아니, 근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왜냐? 아, 너도 미안해? 어, 미안한데. 내가. 아, 내가. 내가. 제일 뭐... 미안해 <웃음> 얘들아 웃기지 <울어>, <웃음> 가 내가. 붙였으니까 내가. 지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붙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그래서 뭘, 뭘 하겠다고, 이 상태에서? 없어. <웃음> 아, 이제. <웃음> 아, 없어? 아, 이제 아, 끝? 아... <웃음> 나는 재밌거든? 내가 볼땐 구독자분들은 재미가 없어. 이게 무슨 영상이지? <웃음> 뭐, ASMR. 자기 전에. 야, 먹방을 자기 전에 하세요. 자기 전에 보는 보낸... 아, 먹방고? 초콜릿 가져올게. 이대로 먹으라고? 음. 맛있겠다. 조그만 <웃음> 거야, 이거. 아시죠 이불아, 이불아, 벌린다 어, 뻗어 힘들어 <웃음> 이 근데 이걸안 벌릴 수가 있나? 이빨 안 보이고 먹기? 오케이, 이빨안 오케이, 오케이. 보이고 먹기 오케이. 오케이. 누가, 서로 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자기이 거울 보면 안 돼, 거울 보면 안 돼, 그냥 자기를 봤잖아 어, 아, 난안 봤어, 자기 느낌대로 해야지 다른 사람이 봐주는 거야 제일 못해 미안한데, 왜냐 보여줄게. 근데 이빨 보여, 지금도 보여. 야아 아, 야야, 미안한데, 지금 보여. 뭐가 보여? 멋있게 담당을 걸려. 다 빨았다. <목소리도> 형, 어, 빨리 평소처럼 하라고! 근데 네, 나는 사실 이게 무대를 주지 못해. 그게 나야. 나는 야 진짜 판을 나는. 화내 깔아주면 나 못해. 나는 평소처럼 할수 있는데 평소처럼 하면 얘들이 마스크 하고 있어서 웃으면 안 되잖아. 아나 아, 마스크를 왜 하, 아니 <웃음> 이런 거왜 하는 거냐 얘네. 아, 너 <웃음> 어떻게 웃긴 거야. 아봐거어아니 <웃음> <웃음> 어. <웃음> 아니 아가지럽게 하지 뭐. <웃음> 어 잠깐만 어. 그냥 얘 얼굴 형이랑 안 맞나 봐. 그니까 그니까 어. 어 미안하다. 어이, 아니 니가 만족해? 응? 니가 만족하면 됐어. 만족 만족하지. 아, 아, 아. 자 내가 이 팩에 선물해 준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야, 룸메이트가 이렇게 팩에 선물해 준다. 팩을 선물해 줄룸메이트 어때? 그러니까 같이 산 지금 같이 산지가 우리 얼마나 됐지? 음, 두달 정도 됐는데 그두달 중에서 가장 쓸모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쓸모 있었어. 예 설마? 동이는 음. 어때? 아 나? 응. 사실 만족스럽진 않아 나한테 안 맞거든 아니 네가 그냥 마스크를 할줄 모르는 것 같아 아나 받기밖에 안 했어 내가 한번 적이 거든 <웃음> 누구야? 친구인데 이 새끼 술 먹으면 맨날 전화 안 받는 게나음아 받아서 여기 한번 늘려주자 뭐라고 말하는지 싫은데? 그래 동혜 도 감이 없네 꺼지마. 나 할, 할 아니 동혜야 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원래 하던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원래 아, 내가 뭐를 했는데 나 궁금해 나뭐 했지 옛날에? <웃음> 아, 빨리 날리아웃기 좀. 겨우 구마까지 그 났어? 응 아, 근데 이거면 이제 피부 미남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 와, 어, 난 그냥 미남무완까지미남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피부고양이였데 그럼 피부 미남에 피부 미남을또더 아, <웃음> 아, 미화게 사람을 화나게 하는 제일 좋아 아, 아, 무슨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너는 근데 차준한 팀이 구독자 중에 한 명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만? 너는, 나는 말좀 하잖아 지금 어디 오 어디고 칠가내 어디고야. 나 사실 할 말이 없어. 뭘 말해? 평소대로 하라고. 어 평소대로 뭘 했는데? 어? 평소처럼 죽당이 하세요 막 이런 거 하는 말야 그래. 야 그런 건좀지어야지 아니 니그내친구들그 아, 친구네 그거 궁금해. 뭐? 그말좀 뭐, 네 궁금해. 빨리 네 말좀 해줘. 뭐 뭔데? 어? 그럼 그렇게. 해. ㅋ 아, ㅋ ㅋ ㅋ 그러긴 해, <웃음> 해. 아, 네가 이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려줘야지 아, 그건 아니야 아니 맞긴 해, 자, 맞긴 내내내 채널에 유행어로 밀고 가자 그렇긴 해? 아 그렇긴 해. 뭐 하는 어, 편이야, 도뭐하 어, 편이야? 어, 그런 편이야? 아. <웃음> 어 공식, 오피셜, 오피셜 <웃음> 유행어로 밀고 가는 거찬성하는 편이야? <웃음> 나도, 나도 음. 찬송하는 편이야 맞긴 해어 음. <웃음> 이거 다 하고, 라면 한주디 나쁘지 않지? 응 음. 나빠? 미안 라면이 없어. 아니 내려가서 사면 되지. 뭐, 뭐 이렇게 자판기 자판기 가서. 아 그거 그거 못 꺼져 났는데. 왜못 가? 거기 치킨. 치키면... 아야 나 근데 그렇게 따졌나니 별도 아니래. 진짜로? 아그아그 아니, 아니, 그 자판기 그때 잘못 잘못하게 아니, 뭐냐 오류 생겨서 벌점 받았거든. 음. 그래 따내러 갔단 말이야. 음. 근데 거기서 아 죄송해요 저희 측이 실수했네 를 하고 벌점 없어졌어요. 자판기랑 라장뜯었던 날. 근데 화가 좀 잔뜩 나긴 했어 깜찍 <웃음> 다음날 문자로 벌점 2점이요 통신서 받아가세요 <웃음> <웃음> 아, 내가 취했잖아 근데 진짜 자판기가 말을 안 들었어 <웃음> <웃음> 다들 ㅋ 네 아, 번찍 아니, 자판기한테 여섯를 날렸어? 난 궁금해 <웃음> 맘에 안 들었어 자판기한테 여수 날렸어 어. 자판기 짱 <웃음> 때렸어 <짜디를 웃음> 아, 아. 아, 잠깐만 근데 내일 1교시인 후쿠가 아, 아, 있다? 에 설마 설마 네, 설마, 설마. 누구누구 아니 누구요, 우선 예. 월공강이 아, 아닌 것만 해도 아, 어디? 어디? <웃음> 어, <어디? 어디? 웃음> 기디기있나 아, 아, 누구야? 누구야? 보이지 않네 근데 설마 일교시 내가... 없잖아. 네. 아니 나 진짜, 진짜 궁금한데 그 월요일 에 학교 가는 대학생 있나? 대한민국에 존재를. 아잘 모르겠어 있는가. 나도 잘 모르겠어. 워리였어. 근데 그런 사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어. 아, 국가 있나 국가 없지. 월요일 국가 공휴일이잖아. 응. <웃음> 주말이 우리 난 삼일이잖아. 주말. 어. 근데 동희야. 일교시면 어?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어? 사실. 과제가 좀 많이. 아니 아니 잠깐 내가 피부를 위해서 이렇게. 아어 좋아. 어. 근데 과제는 많다고 그냥. 근데 내가 올때너팩안 했어도 과제 안 했어? 아 했어 아, 아, 맞지? 맞지? 한두 장째 쪼고 있어 근데 미안해데미안해데넌 음. 과제 3시부터 시작하잖아 아 무슨, 무슨 소리야 아, 사이즈 나와 봐봐 내가 네가 과제 하려고 하잖아 우선 내가 롤 하자고 할 거야 그러면 고? <웃음> 롤한두판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아, 자자 그냥 그래, 올라가 그리고 유튜브보다 자 야 근데 너 솔직히 지금 어차피 재수강이야 포기해 물실어? 물실? 미안한데 재수강 물실 재수 난 물실 씰를 맞아도 재수 안할 거야. 그러니까 씰를 맞아 재수 안 하는데 F를 맞으면 재수강을 아, 해야 F, 해야만 하잖아. F, F 주냐 근데? 지금 이제 이제 6분 나왔어. 7분 7분. 응? <웃음> 시간이 좀 빠르게 하네형좀 음. 빠르게 하면서 형좀 잘게. 응? 음? 좀 잘게. 10, 5 8, 7, 6. 5, 54321 중단 오케이. 오케이 이제 톡톡톡 소절 톡톡톡 죠하 하느님 사람이 찍는 건 아니지? 뭐라고 워아 그냥 다, 딱, 딱 정면 봐 정면 나 오케이 야, 미안해 가까이 붙지 만부담스러우니까 <웃음> 하나 딱